해야 될까 c 얘는 2n으로 같아야 돼요. 응. 그럼 이 경우 가, 같은 경우에가 얘가 2n개야. 그러면 5h 마이너스가 다 n 개인거이 경우 그 응. 얘가 지금 아 요거 요거 요거랑 2n개가 가다 되니까 응. 그러면은 지금 <웃음> 여기를 봤을 때 어,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로 따져주면 이 경우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Cl 이두 개래요. 응. 그러면 어, 이 안에는 Cl 이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어 H 가 그냥 계수비로 이렇게 할게요. 그냥 이거는 응. 그리고 두 개. 그리고 여기는 10mm 잖아요. 응. 10mm니까 Na 플러스가 하나. 그리고 응. OH 마이너스가 하나예요. 근데 얘네가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 H 플러스 하나 맞고응 음. 그리고 CL 두개 있고 응 음. 낮출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. 근데 얘를 지금 100분에 나눠주니까 응이 음. 하나하나 하면 은겠죠 어우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이거 응용해서 풀수 있겠어? 음, 음, 네. 응네 쌤은 또 어떻게 풀는지 알아? N도 안 붙였으면 알았는데 응 음, 저거 별 괜히, 헷갈려거든요, 그 때문에 심지어 이거 1도 생각 안 했어.